오늘 어 니트가 드레스코드라고 래서 니트에다가 요 색깔의 바지랑 신발을 좀 색깔 맞춰봤어요 약간 좀 따뜻한 느낌으로 저의 의상은요 어... 그 넷플릭스에서 N... 빨간머리 N을 보았는데 거기 나오는 선생님 의상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메이크업하는 동안 아 꾸민 듯안 꾸민 듯한 좀... 그렇게 사실 신경쓰고 있진 않았지만 연우오빠보다는 잘 입었다고 생각해요 컨셉은 가을 도시남자입니다 이렇게 음. 밤색 니트와 코트 그리고 검은 바지 무난하게 입었어요 뭐라고 했어요? 대현이 형은? 가을 도시남자입니다 그 저는 무난한 겨울 남자로 할게요 니트 이거 이제 겨울 느낌을 냈고 바지 반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. 그냥 따뜻해보이는 니트 상의를 입으라고 해가지고 따뜻해보이는 걸 입었고요 제일 무난한 걸입었습니다 따뜻해보이는 그리고 요즘 트렌드 컨버스 이렇게 끈 요거 이, 이게 원래 사실 이런 바지가 아니라고요 그냥 이런 바지인데 제가 적은 거예요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내 컨셉은 그냥 트렌드를 잘 따라간 무난한 컨셉 일단은 약간 무채색을 입고라 그래서 패턴도 없는 걸 입고라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찾아다는데 녔 네. 제가 몸이 커가지고 맞는 게 없더라 고 그래서 일단 저는 컨셉이 없고 맞는 걸 입고 왔고요 최대한 옷에 맞는 걸 입고 왔습니다 어, 저의 컨셉은 음, 음. 겨울이고 아, 약간 밝아 보이게 좀 입었어요 <웃음> 그냥 사실 입뻐서 <웃음> 샀는데요 따뜻함 음. 가을이 아니고 겨울 <웃음> 장염, 장염, 장염. 금지된 색상이 많아서 거기 있는 색깔로 맞췄고요. 뭔가 개성을 드러내기보다 모두와 어우러지기 위해 <웃음> 아이보리 공간으로 맞춰왔어요. 아이보리와 베이지로요. 다들 니트를 입었을 때 당당하게 원피스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<웃음> 이번 노래가 따뜻하고 좀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 포근한 색으로 한번 입어봤고요 원피스로 입어봤고 그 다음에 귀여움을 좀 더하기 위해서 이 빨간색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저만 이렇게 입고 다들 니트 입어더라고요 옛날 그 대학생 시절에 손남 옷을 떠올리기 하 위해서 이런 <웃음> 밝은 톤 저는 파스텔 톤에다가 또 안에 파스텔 톤을 입고요 이 색이랑 이 색이랑 맞춰야 되는데 <웃음> 이 센스가 있는 거잖아요 <웃음> 이게 근데 이제 겨울인데 이것까지 너무 밝은 손으로 하면 조금 오바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어두운 색깔로 따뜻한 느낌 좋고요 최선을 다해서 입고 왔습니다 매칭을 잘한 것같라든요 색깔도 그렇고 되게 러블리해 보였어요 작년 거 왕색 새 오늘 베스트 로에서정해 보겠습니다 지수 오빠 왜냐면은 지수 오빠가 원래 니트가 없는 거로 알았는데 하나 장만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트 단톡방에다가 저 색깔은 붓 입고 지 말아달라고 문저 부탁을 했어서 아무도 저 소라색을 안 입고 왔다는 걸 되게 베스트를 주고 싶어서 8시간의 완성은? 우리가... 뭐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뭔가 다른...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지윤이만 뭔가 딱 봤을 때 느낌이 어 쟤는 뭔가 꾸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윤이 있었어요. 어 맨을 늘 꼬았고요? 이유는.. 애썼어 <웃음> 그리고 좀 그냥 니트인데 되게 무난하지 않게 그래도 딱잘 입고 온것 너무 화려지도 않고 예쁜 것 같아서 뭐연호발로 수정하겠습니다 신랑도 손을 잡고, 너무 잘 치고, 껌 되게 매치를 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이다.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성탄절 특집 사람들처럼 모인 느낌인데 지윤이만 되게 뭐 연예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지연을 고맙습니다 지영이가 1등이지만 오늘의 그 컨셉은 스웨터였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. 오늘 우리 지윤씨가 되게 귀여워 씨, 막. 머리도 똑 단발에 새쪽 츠를 입고 귀엽게 입고 신발도 봤어요? 너무 귀여운 워커럭 탁 신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. 우지씨가 오늘 베스트 드레서봤고오늘 주인공은 네. 우지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<웃음> 오늘 지윤이가 좀 이쁜 것같고요 지윤이 오늘 생일인데 생일이 응, 라약지 이쁘게 응. 차영입었더라고요 네? 지윤이 <웃음> 지윤이 제가 마라 샹궈를 좋아하는데요 그 치마가 푸조 같아요 따뜻한 겨울 느낌은 많이러것 같아요 아 이거 4, 6, 8, 10 음! 생일이면 정말 정확히 퇴짓했어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펼쳐볼게요 단독샷 30초 안 봐줄게요 단독샷 30초 베스트 드레스업 단 단독샷 30초 가음껏 매력을 어필해주세요 어, 베스트 드레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어 생일이랑 겹쳐가지고 이게 음. 혹시나 저한테 생일 선물로 주셨을까 봐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지만 저왜 당당히 베스트 드레서인 것 같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안녕! 안녕! 안녕!